전등이 공터에 그림자를 그렸네 우스꽝스럽게 길어진 무릎에 모두들 걸친 채흘러가는 더세어 나잇 은 화면 안 흘러가는 본식에 사람들이 표류하네 여긴 어디지 내 앞에 펼쳐있는 공터는 그냥 동굴 속 그림자인 건가 전등이 공터에 만 m 파 o 에 a 아있 n of m i n n d I'm a girl. I'm a man of mine. I'm a man of mine. I'm a man of mine. I'm a man of mine. I'm a n 더 h e s a v 너를 혼는 light. 바닥을 봐, 내려앉은 별을 봐. 더세 e 이나 v o y n i g